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꽃게 모양을 한 다육이 꽃게 같아요 두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이곳은 택배 가능한 샬롬 다육농장이에요 레마 보시면서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다육이들은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잖아요 <웃음> 반할 수밖에 없는 다육이들 새로운 다육이농장 샬롬 다육농장 택배 가능한 샬롬 다육농장 다함께 보시죠 마리아 철화 12만원 25만원 1세대 호주핑크 25만원 어... 크고 거대한 원종 미라클 보여드릴게요 자구봐요 <웃음> 카리스마 있죠 상남자 자구네요 상남자 전국에 계신 건프로 다육이 영상을 사랑하는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 귀한 다육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원종 미라클 비교하시라고 빨간 화분 옆에 올려놨는데 꼬마 화분이네요 완전히 꼬마 곰 마리아 이 정도 다 알아보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언니들 이어서 갑니다 1세대 호주핑크 택배 가능한 샬롬 다육농장 세상에 아메스트로 이렇게 크고 거대해지나요? <웃음> 아메스트로 프랭크 철화 와 정말 너무 멋져요 6종 도감마리아 이렇게 짱짱하고 거대한 육종도감 말이야 집에 데려가고 싶 바라만 보고 싶다 우리끼리 약속해야죠 오늘은 구경만 해요 아가보이데스 보고 계십니다 건프로도 사랑하는 아이죠 일렉트라 일렉트라 보고 계십니다 건프로가 여러분들께 처음 다육이 농장 소개해드리는 샬롬 다육농장 여러분, 택배 가능한 다육이 매장이에요. 방울복랑금 4만원에 오늘 서비스 차원에서 4만원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택배 가능한 매장이에요. 방울복랑금 4만원 16,000원 <웃음> 샤포테 샤포테 16,000원 8,000원 쌍두 레드글로우 레드글로우 8,000원 너무너무 귀여운 짱짱하고 건강한 귀여운 체리 8,000원 8,000원 체리 로즈 한몸값 하는 아이들이죠? 귀여운 젤리피치 12,000원에 데려가세요 추천이요? 샤를로즈 6,000원 10,000원 <웃음> TM 올가을 인기아이죠? TM 택배 가능한 매장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일본 마리아 12만원 물드는 본격적인 다육이들의 계절이라 하나같이 다 매력적이네요. 독일 샴페인 3천원 모두가 귀여워하는 다육이죠? 크리미 6천원 건강한 프랭크 철화 8만원 이렇게 크고 거대한 피가르 대품 피가르 5만원 다다익선처럼 많은 분들이 많은 다육이를 사랑할수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링고스타 하나같이 거대하고 크고 짱짱하고 건강한 다육이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구경 자세히 자주 보여드릴게요 링고스타 6만원 밥그림 4만원 좋은 건다 함께 모두가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건프로 다육유합은 나눔하고 있어요 응모해 주세요 4만원 밥그림 두 아이들 수영 비교해 주세요 4만원 밥그림 한때 비싼 아주 비싼 몸값 자랑했던 이 밥그림들을 이렇게 몇 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니 밥그림 8만원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다육이에 빠지는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품이에요. 밥그림 보고 계신 아이는 4만원에 먼디, 먼디 4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야무지게 물잘 들고 건강한 아메클론 3만원.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3만원 아메클론이에요. 6만원 도감말이야. 너무너무 건강해서 반하고 있어요. 보고 또 보고 영상 찍고 또 보고. 검프로 엄청 오늘 좋은 구경 많이 하네요.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들이 있으면 전화 문의해주세요. 문 리버. 8만원. 문 리버 8만원. 다육이 물든게 너무 고급져요. 문 리버. 택배 가능한 다육이 매장입니다. 너무너무 센스있네요. 체리. 자국까지 하나 달아주고. 4만원. 건프로가 추천해요. 너무 이뻐요. 체리 4만원. 모닝듀 4,000원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실 때 메모하면서 보시면 다육이들 쇼핑하시기 편리해요 미국마리아 4,000원 압뇨 압뇨 얼굴 자세히 더 보여드릴게요 옆라인 미국마리아 따단 귀엽고 짱짱한 다육이들 틈에 이렇게 특이하게 에보니 금 금라인이 저렇게 눈에 탁 뛰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사하죠? 에보니 금 우리 언니들, 오빠들은 그냥 눈으로만 힐링하세요. <웃음> 에보니 금 <웃음> 세상에 세상에 밥그림 군생이요. 12만원 갑니다. <웃음> 홀딱 반하셨어요, 언니들? <웃음> 밥그림 군생 12만원 다음 아이들도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또 다른 아이들 보시면서 아쿠아 옐로우 2만 오천원 아쿠아 옐로우 2만 오천원 정신 차리면서 다 여기 영상 찍어야지 어우 다 반해가지고 저 너무너무 홀딱 반해가지고 곰마리아 3만 오천원 헤라클레스 묵은둥이 헤라클레스 8,000원 베란다 거리대에 다요기들 비닐로 잘 덮어주고 계시죠? 상당히 특이한 다요기가 많죠? 핏카우이금 4만원 4만원 핏카우이금 보시면서 15,000원 핏카우이금 항상 검프로 찾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떤 다육이들을 기다리나 궁금하기도 해요. 곰마리아 35,000원. 저희 집 다육이는 아침 저녁으로 밤이스를 맞으니까 색이 아주 이쁘더라고요. 마리아금 12만 원. 감상해 주세요. 12만 원 마리아금 우리는 눈으로만 봅니다. <웃음> 앞으로 자주 희귀하고 귀한 다육이 건프로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영상으로 올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다육이 보셨어요? 에클라시아 에클라시아 35만원 더 자세히 디테일샷 갑니다 에클라시아 35만원 샬롬 다육농장 영상 보고 계십니다 모든 다육이들 택배 가능해요 우리 또 S라인 또 허리라인 한번 보고 가야죠 35만원 에클라시아 샴페인 느낌나는 샬롯 묵은둥이 샬롯 4만원 이렇게 큰 샬롯은 처음 봤어요 샬롯 6만원 샬롯이 얼마큼 커지냐고요? 이만해요 <웃음> 샬롯 6만원 몸값 충분히 뽐내고 있는 콜로라 빈 콜로라 빈 4,000원 원종 마리아 2 5,000원 예쁘게 건강하게 다육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필요한 다육이들만 구입해주세요 가능하면요 짱 끝에 그냥 빨간 매니큐어를 그냥 촥촥 원종 마리아 2만 5천원 구경하면서 찍느라고 좀 카메라 흔들려서 정지화면으로 또 찍어봤어요 항상 검프로가 말씀드리죠? 똑같은 이름 아래 같은 얼굴은 없죠 원종 마리아 2만 5천원 검프로 다육이 화분 나눔 이벤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모두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이언트 킹 6만원 홀딱 반할 수 밖에 없는 이 카리스마를 보세요 같이 우리집 갈래? <웃음> 자이언트 킹! 왕언니 왕오빠 젊은언니 젊은오빠들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면서 많이 다육이에 취하셨나요? <웃음> 재밌게 보고 계시죠? 즐겁게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그만이죠 뭐 <웃음> 마리아 철화 크기가 뭐 거의 상남자 머리 보다 큰 <웃음> 마리아 철화 날씨가 춥든지 말든지 건프로는 다육이에 취해 가지고요 여러분 <웃음> 체리핑크 5만원 오늘 영상은 좋아요 구독 좀 인심 팍팍 써주세요 호주핑크 1세대 25만원 즐겁게 다육이 영상 봐주셨죠? 건포로도 내내 즐겁게 다육이 촬영하고 편집했어요. 샬롬 다육농장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저희 상남자 너무나 사랑해주시는 많은 전국에 계신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